부평구는 지난 9일 인천시 교육청과 2023년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부평구가 스마트가든 주송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정경현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부평, 더큰 부평을 향해 나아가는 부평의 2023년 2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9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시 교육청과 2023년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구는 올해 북부교육지원청과 9억 5 0 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등을 위한 세부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교육혁신지구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하며 인적, 문화적, 역사적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8일 구청에서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구와 민간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복지시설 은광원, 인천광명원이 참여했습니다. 구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에 스마트가든을 설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민간기관은 5년간 스마트가든 실물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스마트가 되는 실내 유휴 공간에 식물과 자동화 관리 기술을 접목한 수직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은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의 휴식과 심신 안정,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평구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공영 텃밭 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절반 면적인 소형 텃밭을 신설하는 등총 3곳에서 운영하며, 분양자는 3월 25일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텃밭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구립도서관은 지난 7일, 2023년 책 읽는 부평 올해의 대표 도서로 튜브를 선정했습니다. 튜브는 화제의 데뷔작 아몬드로 백만독자의 사랑을 받은 손홍평 작가의 책으로 구는 노마스크 시대를 맞아 앞으로 대표도서 선포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 심리학 클래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평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추진합니다. 구는 최근 잡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10곳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22종의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부평구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부평구가 통합공모사업 올인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평구 통합공모사업 올인원은 주민이 스스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동인데요. 참여자 모집에 앞서 지난 8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도 진행되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은 2023 영상미디어센터 방구석 영화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막 버전 영화를 상영하는 자막 상영관과 저학년 청소년을 위한 더빙 상영관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영화 알라딘은 자막 버전으로 상영되고 영화 주토피아는 자막과 더빙 버전 모두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참가자에게는 팝콘도 증정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평구가 2023년 책읽는 부평 올해의 대표도서로 손은평 작가의 튜브를 선정했습니다. 책읽는 부평은 부평구민이 해마다 함께 읽고 토론하기 위한 대표도서를 선정해서 독서 릴레이와 독서토론 지원 또 해안찾기 행사 등을 진행하는 책읽기 운동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구는 2022년에도 김은주 작가의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를 대표도서로 선정해서 책읽기 운동을 진행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선정된 책 튜브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사업을 벌이고 또 주저앉는 일을 반복해온 남자가 인생을 회복해 나가면서 겪는 눈물겨운 분투기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대표도서 선포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 심리학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위로받고 삶에 새로운 동력을 얻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의 대표 도서 튜브! 부평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